너희들은 태우전화와 백성들 앞에서 군무와 음악을 선보여야 한다 우리 보고 태우전화 앞에서 단장하고 춤추고 연주하라는 겁니까? <웃음> 너희들에게 <웃음> 소리와 춤을 가르칠 수있 바로 오록 선생이시다 정말 가야의 악성 모르이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? 나도 들어봤어 못하는 악기가 없고 특히 가야금을 씹어먹는다도 뭘 씹어먹는다고? 예! <웃음> 자,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켜 보거라. 알겠느냐? 예. 하니까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알았어, 다시